이겨서 너무 좋고요 2세트 뱀픽은 조금 불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되게 팀원들이 잘해줘서 되게 좋은 경기가 나왔던 었것 같습니다 아직 계속 맞추고 있는 중이라서 어뭐 어떨 어 때는 잘 맞고 어떨 때또안 맞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경기력면에서는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 팀에 맞는 주장이 되기 위해서 네 애들 밥도 사주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가지고 근데 어네 다행히 팀에 좀잘 봐준 친구들이 많아서 네 제가 좀더 장난을 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텐트랑 하루랑은 이제 동갑이고 나이가 같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큐베나 비스타나 이제 라바, 제니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좀 친해지는 게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큐베는 일단은 그냥 이상하고요 네, 이상함의 끝판왕이라서 솔직히 설명을 못하겠고 제니트는 좀 내성적인 이상함을 가지고 있고요 라바는 모르겠네요 라바는 항상 긍정적이라서 그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비스타도 이제 제가 같이 흥내면 어저 이상으로 이상해져서 굉장히 흥, 흥을 많이 내는 친구라서 <웃음> 그 점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비스타 선수 자체도 원딜에 조금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어 팀에서도 이제 포부을 해보는 건 어떻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원딜러 원딜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와드도 다 먹고 네 그냥 원딜이 됐습니다 어, 예전에 같이 팀원들이었던, 선수들이랑은 아직도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일단, 제 개인적인 목표는, 어, 그리핀 전, 네, 1, 2라운드 2대0씩 하는 거고요. 어, 그리고 팀적인 목표는 당연히, 롤즈컵을 가는 것, 선머 때. 네, 저는 두 가지 목표가 있네요. 그리핀을 잡는 게좀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바이퍼가 있기 때문에, 네, 그렇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좀 계속 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주셔서 어 되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 오늘 이대영 경기로 어 여튼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는데 다음에는 더 재미나게, 더 좋은 좋은 조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